알아서 합성 좀 하고 있어봐 금방 올게 와 근데 그래도 3천원 금방 벌리는 거봐 확장력 어마어마한데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슬라임 렌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저는 아주 비트가 센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비트랄까? 하핫! 아무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내로 잘하면은 많이 찍겠는데? 돈도 그렇고 뭐 지형도 그렇고 32개, 37개 열매 요쪽이 34개 아이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있잖아 지금 어 뭐야 뭐 벌써 오늘 만원 찍나요? 순간적으로 약간 쪼들릴 순 있지만 이거는 패팅 가야돼 바로 열어 왜냐면 여기가 이제 실험실이 있거든 실험실이 이렇게 오밀조밀 있는 지형을 또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정제소가 있고요 여기는 드릴 어 아, 되게 쉽네 이거? 야어 드론! 이천원밖에 안해? 드론 하나 사봐야겠네 오늘 오케이 오늘 계획 세웠어 아 그리고 살짝쿵 나갔다와보자 어? 이런 공간이 있었어? 여기 어디에요? 엥? 오! 모지마일스 수은 슬라임의 유일한 서식지 수은 플로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플로트? 아 나이스 나이스 모지마일스 마일리지라는 거를 해줄게 150개 10개? 텔레포터가 일로 바로 오니까 너무 좋고요 어 여기 아예 무슨 다른 공간이네? 잠깐만 저기 연구소 다시 가봐야겠다 뭐안 하고 왔나봐 아 정제사에 한번 넣어보라고? 에이 그럼 말을 하지 그럼 주워왔지 말을 했네 오른쪽에 일단은 많진 않은데 요거 돈 욕심 안내고 살짝콩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풍 좀 다녀올게요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보르도를또 발견을 하지 않았었나 싶기는 한데 뭐야 누구 아 누구세요 그렇게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맵을 파악을 조금 하고 가자 이 지역까지 가서 어떻게 되나 좀 보고 와야겠다 어왜 일로 또 이상한 데로 가냐 이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 이거 <목소리> 뭐야? 고르도구나 채소 어왜 그래 왜 그래 아 먹이니까 이게 커지는구나 나 이거 방사능 다 되면 기절인가 그냥 뭐야 장사능 잠깐 꺼지네. 당근이 여덟 개더 있으면 터지지 않을까? 아우. 아아아아 아, 아. 아, 잠깐만. 쟤도 물. 잠깐만 잠깐만. 쟤도 물좀 뿌려보자. 아이씨 왜안돼 얘네. 아, 르가나왔지만 신경 안 써버리기 당당하게 걸어버리기 아! 저 방사능 고르도가 관문이었구나 아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열쇠다 그럼 아까 거기 가서 문 열어버려야겠네 아 근데 집에 애들 괜찮을까? 나온지 좀된것 같은데 이량이아일 아, 일부터열터 열자. 어 몰라 몰라 고민은 별제만 늦출 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여러분 간다 호 어? 여기 왠지 기억나는 것 같아 그래 여기 암석이 여기 산흥이 아. 그렇지 다란 용암이 집에 있고 어? 꿀벌이?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제양이도 있네 어딘가 양이도 있나보다 야광이랑 암석이인 것 같고 용암인 것 같고 근데 꿀벌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야 이거지 밥은 비록 다 달았지만 주면 그만이고 물슬라임 하나 연못 하나 어 너는 소리가 무슨 포켓몬이니? 피존툰인데 거의? 일단 분홍색 콜로트도 저기다 넣고 근데 여러분 얘네가 진짜 큰일 해야 돼 왜냐면 가격이 높거든 지금 70이 넘을걸? 쟤네만? 아내 하트비트 수확량이 왜 이러는 거지? 아 너무 조금 자라 분노의 농장을 하나 지어야겠구만 일단 하나 정원 농장 얼마 하지도 않네 바로 그냥 땅세개 바로 확장 미친듯한 확장 바로 저기 근데 저 정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드론이를 구매했을 때 이제 자동으로 밥도 주고 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줄거라 말이지 드론이가 어? 너무 많은가? 잠깐만 이거 하트비트를 3개를 더 키운 거는 약간 좀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인 거 같은데 이거 안되겠다 이거 하나는 오카오카로 하고 하나는 과일로 가야겠다 와 50개? 아무리 돌멩이가 똥값이 돼도 그래도 이게 지금 19원대 와야 좋잖아 가격 근데 드론이 한 대로 안될 수도 있어 만 4,000원 정도 모아서 가. 너무 궁금하다 어떤 걸지 드디어 드론 맛을 보는구나 드론 이게 근데 뭐지? 결국에 그래서? 어딨냐? 아 가젯이 아니야 이거? 아 설계도 산 거야? 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에? 지금 못하는 거였구나 어쩐지 너무 빨리 편안한 걸 주더라 사능이 하나 필요했고 아까 뭐 필요했지? 잠깐만 용암이 아까 하나 있었던 거 같고 양이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야광이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모자르네 주머니가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건 거기서 구해야겠는데 돌멩이는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돌멩이 빼고 아니 거기 바로 바깥에 사능이도 많아 차라리 돌멩이랑 야광이 지금 이렇게 네개 넣으면 꿀꿀이가 하나가 남는데 꿀꿀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 왜 아까 거대한 문 말고 분명히 그 옆에 조그만 문이 있었거든 거기를 어떻게든 열어야 되나 봐 오케이 돌멩이 돌멩이 여기 여기 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좋아 불 들어왔다 멋져 버려 야광이 <웃음> 귀여 그리고 여기 폭발이 이제 냥이랑 냥이가 어디 있을까 이런데 숨어 있나 정답 아 이제 꿀만 얻으면 되는데 저거 안 열리나? 이게 고르도가 한 마리 더 있나봐 그래서 열쇠를 따로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저 안에 꿀꿀이가 있어 100%야 이건 고르도 찾아야 된다 고르도 어디 안 가봤을까? 여기 이런 쪽 여기 아까 와본 데기는 한데 여기 안 가봤나? 아닌데? 여기 방사능 애들 나오는데 아니에요? 맞잖아. 여기 그리고 끊어진 다리 있는 데고 이 뒤쪽으로 갔을 때 고르도가 한 마리 여기 있었었고 이미 여기 섬으로도 왔었고 여기에 고르도가 있었나? 아 여기서 수정이 잡아갔나 내가? 그렇지. 뒤질 수 있는 건다 뒤지자 어. 아하. 저기 있다 저기 위에 있었네 아하 있었다 채소 그럴줄알고 가지고 왔지 그럴줄알고 다 주워왔어 오면서 사사티 뽑으라우 여기 뭐 땅이 더 있네 잠깐만 여기 넓잖아 여기도 근데 이 용암인 줄 알았더니 약간 용암꽃 같은 느낌이었나봐 당근 몇개더 없니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요걸로 승부 안나나? 제발? 아 진짜 집에까지 다녀와야 되려나?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그래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어플로트는 먹어도 되는데 채소는 안돼 싸그리 싹싹 싸그리 싹싹 어우 뭔일이야 이게 무슨일이야